지금 현재 이거는 컨텐츠가 잘못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회복지사 간단하게 적어놨긴 했는데 어떤 채널을 운영할 건지 그런 거는 없어요 2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직장인 브이로그 브이로그 자체가 끌리지가 않아요 그냥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일상을 궁금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 브이로그는 잘안 보게 됩니다 브이로그가 힘든 이유예요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한 영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컷편집으로 짤막짤막하게 다음편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루할 틈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배경음악을 작게 하는게 맞는데 목소리도 없는데 음악소리가 낮아버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영상이 영상을 아무리 잘 찍고 편집을 잘 한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보는건 아닙니다 컨텐츠 확률로 따져 볼게요 확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직장인 사회복지사 이거 공통된 것 중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안서 누구나 볼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번째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꿀팁을 전해드린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주제를 정할 때내 채널은 과연 누가 볼 것인가 를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볼수 있는 채널인가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간격을 이렇게 줄이는 게 성공의 비결이 될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면요 은 이게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쉽게 할수 있죠 누구나 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브이로그를 관심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유명해지는 져야 공감의 형성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대리만족 잘생기거나 예쁘게 생기거나 귀엽거나 이 영상 자체를 분석을 한번 들어가면 은내 채널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이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이 2분 5 8초예요 94%가 지금 처음에는 잘 보고 있다가 전체 길이 2분 58초에서 한 1분 36초 되니까 39%로 뚝 떨어지고요 거의 20% 되는 분들은 끝까지 거의 보시네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거의 30초 이내에 한가름이나 요이 영상을 끝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은 나갈 것인가 어떤 영상들은 거의 10초 딱 보다가 뚝 떨어지는 영상도 들 있거든요 여기서 분석표를 보면은 내 영상이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구나 아니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봐보세요 이것도 뚝 떨어졌죠 거의 처음 30초도 안됐는데 50%가 나갔어요 영상을 시작해서 10초 20초 30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거의 초반에 다 나가 버립니다 10초에서 30초 사이가 영상이 진짜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